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중에 한분 선정해서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대 모레이는 몽이입니다. 신묘일주에 37세 여성입니다. 아, 내가 좀 예쁘다. 남자들이 나를 많이 찾아본다. 뭐 이렇다면 임진 씨가 맞습니다. 먼저 월지를 보겠습니다. 월지는 우리가 이제 이 8글자를 해석할 때 일간이 기준이 되고, 또 월지가 그 배경이 되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엠프로 유형으로 나눌 때피 유형에 들어갑니다. 여성분이 연애에 대한 고민을 말한다면 관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향을 좀 보겠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다.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월지에 비견도는 급제가 있으면서 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월지의 비경급제를 가지고 격을 이룬 사람은 큰 것, 큰 계획 이런 것들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겁이 같이 통할 때에는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금방 친해집니다 김이일주 이분을 보면 사실은 사주 구성은몽이인과 되게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이럴 때에 서로가 이렇게 코드가 맞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성의 특징은 어떠냐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변의 모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캡처를 합니다. 네, 그럼 대운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임진 대운입니다. 여기 보면 네, 32세 대운 대원. 임진 대운인데, 어. 임진대원 올해가 이민년이죠이민년에 지금 대운이 임수 상관대운이고또 올해도 상관이 정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멍이님은 상관이 들어왔는데 왜 결혼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운명리학 공부를 하셔서 용어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걸 좀 짚어서 말하자면 지금 정관격은 아니고요. 이 격을 논할 때 정관격으로는 부기가 힘들고 월급격으로 봐서 정관을 뭐잘 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서 정관을 얻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상관이 세운 세운 들어와서 이렇게 수곡화를 한다면 관이 깨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식상을 만나면 관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잘 쓰고 있는 이 관이 깨진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이 안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깨지는 해다 그래서 인연이 끝나게 되는 그런 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관대원에는 이제 보통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깨는 게이 상관 자체의 한자도 상자는 상할 상자. 관. 관은 정관할 때 관이잖아요. 배설관. 그래서 이 배설관, 관을 깨는 게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은 관을 쳐다보면, 정관을 보면, 어, 내할 일이 생겼구나 하고 이렇게 막 깨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운이 들어왔을 때 정관으로 정관으로 상관운이 들어왔을 때 결혼이 안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때는 어떤 그 에너지가 동하냐면 이 정관은 사실 이렇게 일관과 친하고 싶은 굉장히 친하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서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되게 친밀한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고 한데 뭐가 방해하냐 이렇게 상관이 방해하는 거예요. 연애, 연에서도, 대혼에서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상관에 대한 작용을 할 때, 내가 어떤 표현을 할 때, 또 굉장히 이제 정, 정이, 정적인 그런 말을 할 때, 이런 게 위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아웃풋을 시킬 때, 이 과는 그 소리가, 소리가 나를 위한다 라는 소리를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파장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누구는 나를 위해 준다라고 느끼고 누구는 나를 욕한다라고 느끼는 게 이런 그 나한테 들어오는 파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은 좋아서 얘기하고 좋아서 하든 뭐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누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관이 관으로 들어올 때는 그 소리가 다정하게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상관이, 정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올해는 결혼 안 되고 내년에는 개묘가 들어오면 정관에 또 계수가 들어오면서 식신이 들어오는데 뭐 상관은 안 좋은데 식신은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의 입장에서는 상관은 뭐경상도말록로안 좋고 식신은 식신도 안 좋다. 둘다 관을 깨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관의 입장에서는 그냥 피곤해 피곤해 싫어 싫어 이런 느낌이 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좋으냐 24년 값진 올해가 22년이죠. 내년 23년 그 다음 24년 값진 때정간에딱 재생이 떠오릅니다. 제가 들어오려면 정간에 관목이 떠오를 때 재생관이 딱 되겠죠. 관을 생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관이 생해진다는 것은 이건 결혼하는 운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정관이 생해지니까 이때는 무조건 결혼하면 뭐 일사천리로 결혼이 순조롭게 잘 됩니다 지금 이 상관이 들어왔을 때는 좀 이별 운이 많이 있고 끝내시고 끝내시고 끝내시고 이분은 조금 그냥 기운적으로 맞는데 다시 만나도 좋습니다 이때 다시 만나도 좋고 새로운 인연 만나서 지금까지 인연보다 더 좋은 인연이 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운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보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 기운을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부할 때 어, 과연 내가 뭐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게 답이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해 본 결과 보완하는 게 결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보완이 안 되거든요. 그 보완하려고 노력하다가 죽는다는 거죠. 쓸데없이 이렇게 에너지 낭비를 딴데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타고난 에너지 이 모든 것이 나입니다. 나의 에너지고 나는 이 에너지를 첫번째 잘 알아야 되고 두번째 잘 쓰면 됩니다. 잘 알면 내가 하는 행동을 자각할 수 있고 아이 사람 이렇게 행동은 어떻게 느끼겠다 상대방이 그래서 수톱시킬 수도 있고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자기가 스스로를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면은 또 어떤 게 문제가 되었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음, 화가 안 납니다. 화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에너지를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잘 조절해서 쓸수 있으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삶이 됩니다. 내가 바꾼다.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못 아, 바꿉니다. 타고났는데 절대로 안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월지에 급제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급제를 타고,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모든 에너지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좋은 점을 생각해야죠. 어, 나는 좀 당당하게 또 내가 목표를 했다, 목표를 정해놓으면 끝까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해낸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고 어, 또 그런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뭔가 이렇게 강한 의지로서 끊임없이 이제 그것을 할 때까지 이룩할 때까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어, 그런 모습이 이제 본인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부부 관계에서는 요런 게 왜냐면 남자가 양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무 여자가 밀고 나가는 모습은 남자를 조금 주눅들게 하는 그런 느낌을, 어, 느낌을 줍니다 이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 옆에 이렇게 이제 기능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비경급제, 급제 옆에 이렇게 제가 있으면 조금 소비 패턴이 과감합니다 이게 소비 패턴이 과감한데 쩔쩔하게 돈을 쓰고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 이 남자한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 이 여자를 감당하겠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고 뭐 돈을 막 많이 쓰고 하진 않지만 돈을 안 쓰면 안 쓰지 쓸 때는 그냥 과감하게 당당하게 돈을 쓰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살 때는 주저주저한 그런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사고 이렇게 이제 뚜렷한 어떤 어뭐 자기 계획 아래서 돈을 쓰는데 그런 모습조차 왠지 모르게 너무 당당한 모습은 좀 어, 옆에 남자 입장으로서 조금 겁난 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그 외에 이렇게 모든 조합을 보면 상당히 유능한, 그냥 유능한, 유능함이 돋보입니다. 네. 네. 조금 좋은 눈에 결혼을 하면 그래도 나에게 들어오는 그 배우자의 유형은 어느 정도 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어 내가 이상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자를 원한다고 해서 뭐또 사랑한다고 해서 꼭 결혼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기운 에너지를 가진 남성이 나랑 결혼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잘 맞는 구성을 가진 남성이 인연이 결국 인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좋은 해에 이렇게 만나지거나 결혼을 한다면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인연이 안 되면 청첩장 찍어놓고도 결혼이 안 되죠. 근데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구성을 가진다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해도 결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기운이 서로 이렇게 딱 거리가 걸려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재성이 있고 인성도 있고 이런 남성분이 나의 배우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99%다 라고 보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서서 마무리 할게요. 마지막으로, 정강격에 이제 수가 용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라고 궁금증을 보이셨는데, 여기서 이제 격과 용신을 설명하기에는 좀계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부, 우리 자격증 과정, 2급 자격증, 1급 자격증 과정 공부를 다 해야만 겨우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진심으로 어, 내용을 적어주셔서, 성의 있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신 몽이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인연 만나서 결혼에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24년도 기억하시고요. 네, 여기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